여기 감자 바위인데, 아, 이렇게 물놀이 할수 있고요. 여기가 2.5m, 2.5m. 아, 여기 추억이라는 곳에 바로 앞에 있는 계곡이에요. 아, 수심이 굉장히 깊어. 저 작은 물고기들이 있어요. 아, 여기 놀면 좋겠다. 여기 물놀이하기 딱, 딱이다, 딱이다. 자, 오늘은 광덕 계곡을 찾아 갑니다 그런데 지금 어딘지 아시겠죠 바로 배궁 계곡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모두 다, 다 그래요 이 산을 아마 내려갈 때까지 계곡이 다을 때까지 이런 난코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납니다 왔다 서시는게 왔답니다 왔다는 강원도 하천군 사내면광등리에 있는 광덕계곡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광덕산의 정상에서 시작해서 화학산 안골 들어가는 길까지 10km에 쭉 이어져 있는 계곡형 관광지입니다. 오늘은 시크리에 걸쳐 있는 이 계곡의 전체를 트레킹을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물놀이하기 좋은 장소와 광덕계곡의 최고의 물놀이 장소는 과연 어디인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출발. 해면 안골하고. 이쪽이 화악산이고 광덕산 여기 있잖아요. 레이드 기상대 쭉내려오있네 여기요. 여기 큰꼴이라는데 여기는 초추초 추워. 위로 올라가네요. 큰 꼴, 이게 여기가 얼음 꼴이에요. 얼음 꼴. 광덕산 올라가는데 여기 쭉 올라가면 있어요. 무릉도원이라고 돼 있어요. 아, 얼음 꼴, 여기 엄청 좋네요 친구들하고 가족 다니러 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여기가 바로 광덕계곡의 얼음골 얼음골 엄청나게 올라가는 게 시원합니다 여기 방갈로 이용할 수도 있고 민박도 가능한데 한 10만원에 이용 가능하고 여기 백수가 온갖 것다 있네요 쭉 한번 들어록할게 지금 얼음골 계곡에서 이쪽 바로 앞에 있는 계곡이에요 아 여기 엄청 좋네요 여기 아까 거기는 좁은 얼음골이었고 여기 엄청 좋아요, 여기. 와, 여기도 참 가운물이네. 여기 로프가 있어요. 계곡 가운데 들어올 수 있어. 주 한번 보세요. 끝내줍니다. 여기서 놓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바로 얼음골 계곡, 얼음골 계곡. 여기서 배궁계곡에서 쭉 내려왔어요. 배궁계곡에서 한 1 0 k m 이상 쭉고온듯 해요 그러니까 여기 넘어오면서 여기에 끝내주네요 잔나무 아래에 야영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리고 여기 공중화장실도 여기 보니까 있고 여기 막 천막처럼 되어 있고요 저기에 야영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계곡이 되어 있고 어, 개인이 이용하시는듯해서 여기는 잠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텐터촌이라고 되어 있네요 와 잔나무고요 끝내줍니다 여기 광덕계곡의 최상부이고 텐터촌이라는 야영장이 있습니다 아주 물이 좋습니다 조금 더 내려오면 윤나리 유원지라고 나오네요 저기 계곡이 있는데 나리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곡이 있어 나리교에서 한번 보고 있습니다 계곡은 조금 물은 깨끗합니다 여기 나리, 윤나리윤나리 윤나리 유원지 식당이 저기 있고 계곡이 바로 앞에 쭉 있습니다 계곡이 좀 좁네요 여기. 윤나리 유원지는 맑은 물이지만은 계곡이 여기는 조금 좁습니다 배가 펜션 있는데 사이 뒤쪽에 계곡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면은 여기 이제 계곡을 올수 있어요. 아, 계곡 좋네요. 좁지만 아주 좋아. 물이 아주 맑네요. 저 위로도 쭉 있어요. 아, 시원하네요. 여기다 확실히 위보다는 약간 데워졌어요. 물이. 근데 물이 보세요. 엄청나게 좋네요. 그 위쪽에서 물이 쭉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물놀이하기 좋네요. 이렇게 쭉 해서. 여기 평화 펜션 있는 데데 바로 옆에 펜션이 있어요. 평화 유원지, 펜션의 뒤쪽에 계곡에 물이 아주 좋습니다. 평화 펜션, 평화 유원지에서 조금 내려오면은, 아, 이렇게 계곡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부 다 막아놨고 펜스를 쳐놨어요. 그래서 내려가실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다. 펜스 마그너 철정만 쳐 놨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계곡이 이렇습니다. 굉장히 좁고 길게 이래졌고 나무가 꽉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곡이 시원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여기 계곡이 좋은 데가 있네요. 내려갈 수 있네요. 계곡이 이렇게 아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 평상하고 있습니다. 사유지인것 같고요. 아 식사하실 수 있고 뭐 여기 바베큐도 하실 수가 있네 아 계곡이 괜찮습니다 여기다 바위 사이로 해 가지고 저렇게 아 물놀이 하기 좋네요 딱할수 있게 해 놨습니다 여기 여기 서하시면될것 같아. 여기 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물은 시원합니다 상해교. 저 위로도 계곡이 있네요. 물이 엄청 좋은 것 같은데, 여기. 여기 상해교 있는데, 광덕 숲 속에 가던 있는 곳입니다, 여기. 상어리네 유원지 쪽이네요. 음, 방갈로도 있고, 캠핑장 같이 운영을 합니다, 상어리네. 아, 크네요. 아, 여기 물놀이 하기 아주 좋아요. 지금 캠핑을 하고 있고요, 저기에. 계곡 내선의 일체의 자리 및 텐트 음식물을 취식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 아주 좋네요. 굉장히 좋습니다. 계곡 한번 내려가 볼게요. 최고로 좋은 것 같은데, 여태까지 본것 중에. 오, 끝내줍니다, 여기. 여기 뭐, 위에서, 상부에서 한 4, 5km 정도 내려온 것 같은데요. 여기 최고입니다, 여기. 끝내주네, 물이 끝내줘. 보세요. 이 물이 쭉 이어져가지고, 여기서 물놀이 할수 있어요. 거의 여기 폭포네요, 폭포. 근데, 이끼가 많아가지고 미끄러울 것 같아요. 조심해야 돼. 그래도 물은 좋아요. 에서 내려왔는데 상어린의 요원지 여기가 지금 계곡이 가장 좋네요 캠핑 하시는 분들 일단 계시고요 여기는 소당 캠핑장 이라는 곳인데 저 밑에 보시면은 물고기가 많아요 여기 일곱수라 가지고 저 밑에 있죠 와 끝내줍니다 여기다 근너편에 방갈로 있고 식사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여기 쭉 해서 소담가든이네 아 계곡이 끝내줍니다 여기 근데 좀 좁기는 하네요 물은 맑고 여기 소담가든이고 소담 캠핑장 이 있는데 아 저기 구름다리 건너서 저렇게 갑니다 건너서 가면 은 저렇게 방갈로가 쭉 나와요 식사도 할수 있고 야 계곡 끝내줍니다 여기 엄청나게 좋네 여기 여기는 소담가든이라는 곳입니다 방갈로도 있고 통나무 장작구이도 하는 곳입니다 계곡을 보니까 계곡이 좁고 물은 아주 맑고 깨끗합니다 여기는 감자바위 있는 곳인데요 계곡을 한번 보겠습니다. 잣나무가 이렇게 많아요 여기 텐트치고 야영 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 여기 물이 좋네요 아 저위가 끝내주네요 아 여기 감자바위 있는 데가 아주 좋습니다 야영을할 수도 있고 저 위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바위에 저 계곡이 여기 아주 좋습니다 여태까지 본것 중에 가장 좋고요 야 여기 수영도 하고 있고 물놀이 하고 계시네 저 위가 좋아 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바위 저기 야영장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계곡이 여기 끝내줘요 저 위에 있죠 사람들이 있는데 저기가 아주 좋습니다 저희가 촬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방이 있는데 저기도 아주 좋아요 저기 놀수 있는데 너무 햇볕이 들어오고 여기 위에는 수심이 꽤나 있어 보여요 사람들이 놓쉬시고 계신데 잠깐 가보요 까먹... 여기 강덕계곡에 아 이렇게 물 좋은 데가 있네요. 여기 2.5m가 넘는 답니다. 지금 옆에 계신 아저씨가 수영을 했는데 아 엄청나네요. 이렇게 좋은데 처음 보네요. 아강덕계곡은 좁은 줄만 아는데 이렇게 깊은 데도 있었어요. 예. 네. 그... 거기! 아! 거기 하고 아! 아 이렇게 물놀이 할수있고요 여기가 2.5m, 2.5m 아! 지금 아저씨 계신데 저기가 2.5m래요 아! 수영들 잘해요 아! 좋아요 여기 이 강덕계곡에 최고의 장소 아닌가? 하는 보시는 것처럼 우리 계곡이 좋은데 여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이 감자바위 있는 곳이고 쭉 올라오면서 이렇게 뭐 돌로 담이 되어 있어요 저 아래에 바로 구름다리 있는데 바로 밑에도 괜찮고요 여기에 뭐 그늘막 같은 거 치고 감자바위 쪽에사실 수가 있네요 아 여기도 나무 아래에 여기서 모실 수가 있겠어요 완전 여기 신선 놀음인데 여기는 아까 그어서 좀 내려온 게고 폭구름다리 바로 밑에 있는데 여기도 물은 좋은데 너무 햇빛이 많이 들어오네 저기도 좀 깊은 것 같아요 저쪽에 여기 감자바위였습니다 또 이동하겠습니다 감자바위 여기 안쪽에 잣나무 밑에 텐트 치고 계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아물 좋아요 여기 이제 서서히 보면 볼수록 최고네요 저 위까지 있죠 끝내줍니다 여기 지금 감자바위 구름다리 위에서 봤는데 아까 앞에 여기 계곡 저 위에 수영할 수 있는 계곡 여기 뭐갈리실 같고 저쪽에 야영할 수 있는 곳이네 아주 좋습니다 여기 감자바위 이용하시면 아마 주차는 건너편에 여기 하셔야 될것 같고 짐은 이렇게 가져가서 저쪽에서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파인밸리 펜션 카페가 있는 곳인데 여기 앞에 페, 카페하고 펜션이 있네요 파인밸리 계곡은 굉장히 낮습니다 여기 안 우리 제작계장 내려가요 여기는 초옥이라는 곳이고요 아, 여기도 계곡이 좋아요 함번 내려가 볼게요 사람들이 놀고 계시네요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민박도 가능하고 아 여기 추억이라는 곳에 바로 앞에 있는 계곡이요 에아 수심이 굉장히 깊어 저 작은 물고기들이 있어요 오 좋네 여기 건더편에서 바위에서 놀면 되겠데아 수심이 굉장히 깊어요 1m 는 안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기네요 사람들이 으시고 계신데 밑에람데 물은 시원하고 여기 고기 새끼들 많아요. 피레미들도 많고. 아 여기 놀면 좋겠다. 넓은데 저기 모래도 있고 바위 있고요. 여기 물놀이하기 딱 딱이다 딱이다. 계곡 물놀이하기 좋은 곳입니다, 여기. 아, 추억이라는 곳입니다. 여기 추억이라는 계곡에 멋진 계곡입니다. 여기 민박도 가는 추억이라는 곳이고, 계곡이 아주 좋네, 계곡이. 식당 다 가능하고, 식사 민박. 한방 토종하고, 뭐, 계절 별미 쪽이 있네요. 대신에 여기 주차장이 굉장히 넓어요. 주차장이 엄청 좋아요, 여기. <웃음> 다른데 비해 주차인이 하죠 추억이라는 민박 집이 있는 곳입니다 아주 주차장이 좋고요 바로 앞에 광덕계곡 관리사무실이 저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광덕계곡 관리사무실 이네요 추 민박집 있는 데서 조금 내려오는 길이에요 나나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건데 아랫부분에 계곡이에요 여기도 아주 맑고 깨끗하고 좋아요 득골농원이라고 자연풀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만한 물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팽상하고 막 있네요 득골농원 주차장 되어 있고요 아, 엄청 기네요 저 위로 되어 있어요 아, 여기 뭐 자연풀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구름다리가 있는데 저거 한번 볼까요 방갈로로 되어 있고 내려갈 수 있네요 여기에 만들놨어요. 계곡이 좁고요. 여기에 있고. 근데 저 밑에가 좋네저 밑에가.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계곡이. 골 농원이 건너편에 저렇게 식당을 준비해놨고 있어요. 요 위로는 옹단을 샘 요원지네요. 어, 계곡은 좁고요 여기 다리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밑으로는 화이트밸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좋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화이트밸리 있는 쪽에 저기 영탁이 딱이야 올림산악회 되어 있는데 와끝내주네요 여기 계곡 저 밑에 한번 봐야 될듯 한데 내려가는 길이 이런 쪽으로 해서 좀 내려갈 수가 있네요 조금 이따 한번 내려가 볼게요 이쪽이 화이트밸리 화이트밸리 옹달샘 요원지는 여기 계곡이 있고 여기 또 행상처럼 쭉 돼있어 또 계곡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옹달샘은 화이트밸리는 보시는 것처럼 민박 가능한데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왼쪽으로 어 크네요 화이트밸리 계곡을 볼게요 화이트밸리에서 내려오면 은 이렇게 계곡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다리에서 내려오면은 계곡이 엄청나게 멋있습니다 아이 바위들이 쭉 있는데 계곡이 멋있네요 물놀이 할수 있도록 물을 담아거고요저 저기는 시프레요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계곡이 깊어 가지고 1년 360을 이렇답니다 아 여기 물놀이 하기 참 좋겠어요 공달샘하고 하이트밸리 쪽인데 아주 좋아요 저기 한번 가볼게요 물 엄청나게 내려오고 있죠 아 여기 물살 좋아요 이제 거의 최하부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최하부인데 여기 광덕 계곡에서 내려오는 것과 이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이 또 있네 여기에 화이트밸리에는요 아멋있네 여기 에 미끄러워 미끄러워 여기나저 위로 이큰 바위 위로 올라가서 한번 볼게요 아우 여기 아좀 깊네요 거의 1m 가까이 될것 같아요 여기 참 좋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위 사이 옆에서 놓칠실 수가 있어 아 강덕계곡에도 물 좋은 곳, 수심 깊은 곳이 몇 군데 있었어요. 여기는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 여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다리 밑에 여기가 하이트밸리 민박 하는데요. 강덕계곡에서 왕모래가 있다고 그랬죠? 자 저기 고기들 보세요 여기 앞에 여기 고기 바로 여기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모래가 엄청나게 커요. 모래사장이. 작은 모래사장이지만, 모래사장이 있고, 계곡이 있고, 저 밑에 또큰 계곡이 있어. 여기가 물놀이 하기 여기 아주 좋네, 여기. 다양한 식사도 가능하네요. 하이트밸리에 보면은. 토종닭이라니, 상암백수 뭐, 도리탕, 로스구이, 삼겹살, 도토리묵, 감자전 등등 해서 흡염소까지 단체로 하면 식사가 가능한가 봅니다 여기는 장수 유원지고요 휴게소 매점 음식 뭐다 가능합니다 아 여기도 계곡이 엄청 좋네요 장수 유원지 거의 마지막이 아닌가 하면서 내려왔는데 사실은 내비게이션의 목표지점이이 근방이었어요 아 계곡이 아주 좋습니다 오 장난 아닌데요 저 바위 보세요 아 이런 데가 있었어 저 저기서부터 내려오는 계곡의 물살 보세요 엄청 좋습니다 와 끝내주네 폭포수네 폭포수 아 여기도 좋네요 여기 장수유원지 인데 아주 좋아요 저 위에서 엄청나게 내려옵니다 여기 굉장히 깊어요 여기는. 이렇게 쭉 빠져가지고 바위로 빠져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가요 장수유원지는 여기 있고 네 조금 올라와 봤습니다 저 위에서부터 여러개의 작은 폭포가 일어나 가지고 여기가 엄청 깊네요 1m 넘을 것 같아요 물고기 보세요 저게 바위가 있고 물고기가 놀고 있습니다 수심이 아주 깊고 물이 맑고 아 여기 아주 좋네요 여기. 여기 광덕산에서 쭉 내려와 가지고 요 지금 광덕리 까지 왔습니다 이 계곡을 지금 트래킹을 다 했어요 네, 장수유원지 지나면 이렇게 광덕계곡이라고 팻말이 다시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또 계속 시작됩니다 한번 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광원도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에서 시작해서 북한강으로 흐르는 광덕계곡을 찾았습니다 광덕산과 화학산에 이르는 1 0 k m 에 걸쳐 있는 긴 계곡입니다 이긴 계곡 전체를 오늘 트레킹을 하였습니다. 최상부에 있는 얼음골 냉천에서 부터 시작해서 최하구의 확산으로 이어지는 계곡까지를 둘러봤습니다. 곳곳에 물놀이하기 좋은 장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탱아 펜션과 상어리네 소담, 추억, 화이트밸리, 장수요원지, 그 중에서도 어떤 감자바이까지 봤습니다. 그것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